이 명지병원의 이왕준을 좀더 파고들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1990년대 최대의 시국사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이른바 산업행 사건이 불거져나고 어떻게든 관련된 인물일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며칠 사이에 오르내리는 화제 인물 1위가 누굴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이 사람이 오늘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신현영이 왜 화재의 주인공인지 그의 최근 행보에 관한 팩트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요청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이 명지병원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54분 이었습니다. 셋째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서 자기를 태워서 현장에 가자고 요구했던 것인데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현영의 이런 요구가 먹힌 이유는 그가 명지병원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의원이 되기 전이 명지병원에 신현영 의원이 근무했던 것입니다. 넷째, 문제는 1분 1초가 급한 위급한 상황에 신현영이라는 국회의원 날에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명지병원 차량이 빠른 길을 두고 우회해서 서울 신의원 자택 부근으로까지 가서 신의원과 치과의사인 남편 까지 태우게 됐는데 닥터카의 참사 현장 도착은 이것 때문에 30여분 가까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다섯째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대목이 결정적일 수 있는데 신현영이 현장에 도착해서 머문 시간이 딱 15분이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청증기를 두르고 한껏 폼을 잡고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연출해서 박는데 들어간 시간 15분 이 사진이 얼마나 차기 총선에서 유용할 것인지를 상상하면서 저절로 만면의 미소를 머금게 할만한 멋진 사진을 찍는데 불과 15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신현영은 도착한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관용 차를 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일곱째 사고가 난 이후 신현영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당시 이태원 현장을 배경으로 한 신현영의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사진들이 도배된 것은 당연합니다. 현장에 따라온 보좌진이 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써먹지 않을 양심이 어디 남아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양심은 풍산개나 줘버려라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뻑하면 김여사를 빈곤 포르노 찍는다고 공격하더니 이 사람 신현영이 찍은 사진이야말로 그들이 비난하던 류의 사진의 진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떤 이름이 적합할지 여러분이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참사포르노 자원봉사포르노 이태원포르노 어떻습니까 이 중에 어떤 이름이 적합해 보이십니까 신현영 의원이 근무하던 명지병원 그리고 명지병원장 이왕준을 추적 하다보면 또다른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띕니다. 뭔가 그들만의 카르텔이 보인다 는그 말씀입니다. 첫째. 서울대 의대 83학번으로 운동권 주사파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또한 사람 이왕준 명지병원 원장이 있다는 사실 둘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이 레지던트에 지원했던 병원이 다름 아니라 명지병원이었다는 사실 셋째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이권을 챙긴 것이 의심된다는 사실 2022년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명지 병원의 이왕준 원장은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주체로 선정되면서 출입국 검사비용 217억 1 0 3 9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이왕준 병원장이 윤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째.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가까운 분당 서울대병원을 두고 굳이 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 명지병원으로까지 가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다섯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MRI를 찍은 것도 바로 다름 아니라 이 명지병원이었다는 사실,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 명지병원의 이왕준을 좀더 파고들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1990년대 최대의 시국사건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업행 사건이 불거전하고 어떻게든 관련된 인물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흐름이 드러나 버립니다. 우선 이산업행 사건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훈과 박노예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입니다.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만들어서 무장번기로 정권을 뒤엎은 혁명을 일으킨 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결성된 대단히 과격한 정강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둘째 산호명은 전국의 노조 50여개와 대학 40여 곳에서 조직원 1230여명 이라는 대규모 조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총인원이 300여명이 넘었다는 것은 이 산업행 사건이 얼마나 큰 시국 사건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셋째 조국 전법무장관은 95년 5월 대법원에서 산업행 산하 조직 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서 반국가적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형을 살았던 바 있습니다. 넷째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재명에 이어서 성남시장이 되었던 은수미 역시 산업행의 핵심 조직원으로 6년의 복역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열린공간 30 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명지 병원 이왕준 대표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정우 변호사 박범계 우상호 등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1998년 8월 산후행 사건의 주역 중에 주역으로 구속되었던 백태웅씨의 출소를 기념해서 한자리에 모인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에 명지병원장인 이왕준 그리고 송영길 등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사상적 동지적 연대의 맥이 산업행에서 열린공간 3공으로 이어져온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명지병원에 이재명의 아들이 박원순의 아들이 드나들었는지 조국의 딸이 왜 그곳을 드나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병원이 문재인 시절에 코로나 검사로 21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는지 어쩌면 이 운동권 오라버니들이 신현영 의원을 의원으로 만든 주체가 아닐지 그래서 이 모든 연관성을 본다면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자 참사 포르노 내지 자원봉사 포르노 사진을 찍느라 닥터카를 수십 분씩 지연시킨 민주당 신현영의 파렴치한 사상의 뿌리가 역시나 거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으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양심이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반국가적 주사파 세력들과 선이 맞닿아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들 오라버니들의 작품이 이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여동생 신현영이 아닐까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현영이 왜 하필 명지병원에서 근무했겠습니까 명지병원의 원장이 열린공감 30의 핵심 멤버로 보이는 이왕준인 점 이왕준은 조국 이재명 박원순 송영길 등으로 연결되어 보이는 점 그래서 신현영이 걸어온 모든 길에 주사파로 보이는 자들의 흔적이 오버랩되어 보인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심을 확신으로 변하게 한또 하나의 흔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지난 11월 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는데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은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한의 의료보건인력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니 만약이 아니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 통과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법안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사들을 강제 차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인 강제 복승법이다 너나 가라.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의사를 공공제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북한인민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냐 지금 의사들의 반발의 강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문제의 남북교류법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드리자면 이 법안 제9조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정부는 북한의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구조,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의사들을 북한에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민주당 특유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11월 24일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그 이틀 후인 11월 24일 같은 당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재난기본법은 의사 등 의료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의사들은 공공재 즉 자원이다 다른 말로는 물건이다 라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강제 북한차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서 신현영은 짐짓 강제조항이 아닌 척황훈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다른 각도에서 강제조항을 사실상 넣은 셈이 된 것입니다 머리 참 좋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를 물건 보내듯 유사시 어딘가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겠다면서 선배인 게 부끄럽다. 가려면 너나 가라. 너 자신부터 북한에 가라. 우리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것은 의료인 강제복송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예술계 노동계 등 그야말로 종북의 붉은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에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캄캄하고 갑갑한 칠흑같은 어두운 암흑 속에서 발견한 한줄기 빛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그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볼수록 되새그 보면 볼수록 하나하나 문재인과 그수하들의 비리가 터지면 터질수록 만약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갔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고 종이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들의 노예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후대에 남길 너무나 큰 교훈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첫째 주사파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조작과 거짓말. 온갖 감언이설로 정권을 잡아서는 결국은 정권을 잡은 자기 세력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임을 알게 됐습니다 둘째 그들이 외치던 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그말 사람이 먼저라던 그말 이런 온갖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사실은 낙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셋째 그들이 부르짖는 평등경제는 베네수엘라처럼 모두가 가난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것도 이제는 캐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 그들에게는 공정과 법치라는 것이 원래 없었고 있다면 백주대낮에 검수한박 법안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닉하는 모렴치와 몰상식과 철면피한 얼굴 이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맡겨진 임무는 이들을 뿌리부터 하나하나 제거 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부터 그 작업은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거대 민노총 세력 내에 기생하고 있는 정북세력을 뿌리 뽑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3년 3-4월이 되면 민노총은 또다시 춘투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입히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노총의 자금을 압류하고 업무복귀 명령 등할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서 민노총의 제압에 본격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리를 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차기 총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복주사파들이 의원배지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숫자적인 우위를 갖고 윤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윤정부 및 국힘당이 제안한 시급한 민생법률안들을 단한 건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위에는 반드시 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새해는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최상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재명을 손절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정권의 월북조작 혐의, 탈원전을 위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조작했던 혐의, 통계청의 통계수치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혐의, 울산시장 선거기업 혐의 등은 차기 총선이 임박하면서 문재인에게까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꿈이고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윤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